애니몰로 TV 오랜만에 저희가 외부 촬영이 나왔는데 어 어떤 광고인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음. 저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조만 나올 건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? 네. 요새 문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너네 뭐하냐? 왜 둘이 같이 찍는 영상이 없냐, 스튜디오, 스튜디오 영상이 없냐, 어항 세팅은 안 하냐, 네. 세팅했던 어항들은 다 어디 갔냐, 네. 대체 뭐하는 놈들이냐 네. 그래서 근데 저희 뭐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네. 지금 당장 공개는 못하지만 방송 쪽으로 좀 저희가 큼지막하게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네. 동시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먼저 공개를 할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죠 사실은 네 지금 진짜 아, 네. 너무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버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. 네. 저희 자체가 네. 정신으로... 아참 저는 10kg 뺐습니다 좀 보이나요? 네, 뭐, 예, 저는 많이 봤으니까 아네 네. 10kg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거의 보신 영상에서 연못사나이에서 그 보시지 않았을까요? 얼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. 10kg 네. 빠졌습니다 네. 네. 알겠습니다. 굳이 얘기 뭐, 예, 안 해도 네, 알것 같아요. 네. 자, 그렇게 하니까 좀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. 네. 저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이곳은 저희가, 그, CF, 이곳은 CF 차량 선장입니다 오, 되게 좋아요. 보시면 이쪽 2층이 CF 차량되는 장소고요. 오, 이 공간에 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. 저희, 저희 유튜브를 봐, 보시고 저희 광고 업체에서 좀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뭐 토종 민무어왕 세팅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음. 어디 위치를 잡아서 DK가 세팅할 예정입니다. 준비 과정 다 함께 보도록 하죠. 가시죠. 예. 네. 어디서 이 왕이 올린 거냐? 2위의 어항을. 9045 충분히 올라가겠다. 좋네요. 자, 여러분 저기가 플라스틱 맨바닥이라 어항 및손 맨바닥 같은 게 없어요. 그래서 그 어항을 감싸고 있던 이 종이를 써서 좀 완충을 해주겠습니다. The next step. 저희 e n 자께서 원하신 t 셉 e 진짜 물속 d a 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신 건데 a 런 나뭇잎 같은 것들도 좀 있으면 좀더자연스럽 a 좋을 것같 n 해서 이런 것도 제가, 제가 준비해봤고요. 물에 우해나와서 뭐 차량에 방해가 h e next day, 거나 e next 에 a y t h 거를 e x t day, the next day, the next day, t h 이 next 적 a y the n 마찬가지로 자연 컨셉이기 때문에 비오톡 리오 샌드를 가져왔고요 저기 옆으로 이걸 좀 깔아주고 유목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 안쪽에도 이쪽에도 이제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DXLR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까지 염두해서 돌을 배치는 이렇게 했고요 카메라가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거기 맞춰서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물은 다 채우지 않습니다 여기에 카메라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나 요거보다 좀더 빼서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.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이게? 맥이랑 아 동작이었습니다. 네. 보자. 우 와씨. 연천. 이게 사, 너무 큰거 아, 아니야 이거? 무거워요. 무거워요. 잘가 예. 와씨. 예. 생물이 들어왔죠. 이제 광고 출연할 생물들이 다 들어왔습니다. 한번 뭐, 보실까요? 네. 광고주측에서 이제 요청한 게 뭐냐면 어, 못생긴 육식어를 구해달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일단 보고 오시죠. 바고주측에 바로. 바로. 바로. 바로. 바로. 바 바로. 바로. 바로. 바로. 바로. 바로. 바로. 바로. 바로. 바 예. 어, 예. 아, 예. 감사합니다. 예. 오. 어 이제 영상 보셨죠? 동자개! 네. 이게 동자개요 동자개! 요거는 사실 예상이 없었는데 제가 갔는데 못생긴 육식어 닮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일단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맥기고요맥기요거는한 매기. 10cm, 15cm 정도의 맥기 네. 그 다음에 이게 제이 20cm 정도의 맥기인데 상당히 큽니다. 와. 네. 얼룩무늬 도 있네. 네. 원래 매기. 그런가, 맥기가 모르겠어요. 네. 맥기그 다음에 주인공 생이새우거든요. 생이새우 천 마리, 천백 마리. 아 천백 마리. 네. 부담 음... 네, 뭐 갈아줘야겠다. 천백 네. 마리. 그 다음에 동사리. 동사리. 네. 얼룩동사리랑 일반 동사리 네. 두 종이에요. 네. 동사리고 또 가재입니다. 민물가재. 토종 참가재. 예. 네. 토종 참가재. 야 너무 크다. 예 <웃음> 네, 아무튼 이렇게 생물들은. 다 들어왔고요 네. 저쪽으로 가시면 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기가 세팅하는 데 있어요 하 어... 네. 이게 이제 메인 영향이 될것 같고요 네. 그렇죠? 왜냐하면 이제 어, 전문 촬영팀이 오기 때문에 네. 그 조명이 상당히 열이 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포가 구워진다면서요? 네지포가구워진다그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냉각기를 설치해 줬고요 냉각기 몇 도에 설정해 주셨나요? 지금 16도에 해놨습니다 16도, 16도. 네. 오! 차가워요 오우.. 진짜.. 어.. 차갑다.. <웃음> 어, 어, 다 냉각기 설치해줬고 요건 이제 서브왕인데 비슷한 레이아웃을 해놨고 네. 여기에 이제 배기하는, 배기하는 생물을 여기다 넣어놓을 생각입니다. 자 오늘은 메인에 뭘 넣고 일단 가죠? 가재? 네, 가재만 넣고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Tomorrow. 아, 고생했어요.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. 어. 자, 지금까지 어, 어딘지도 어좀 얘기하기가 좀그래서 광고 촬영 현장에서 저, 애니몰로 t v 의 테드 디키였습니다. 안녕! 내가 아까 낚아했어 끝! 애니몰로 t v